아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소년 소년 소년 소년 소년 소녀 소녀 소녀 소녀 소녀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기 소년 소녀 남자 여자,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 소년, 소녀, 남자, 여자,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남자, 할아버지, 아기, 소년, 여자, 아저씨, 할머니, 소녀